안녕하세요 여러분 10시 56분 11시 정도가 다 됐는데 저희가 오늘 팬미팅 할 곳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헤헤 <웃음> 짠 사인이 진짜 별거 없긴 한데, 일단 사인은 먼저 하고 있어요. 일단 시간이 없을까봐. 사인 끝! 다 했어요. 중요한 날을 앞두거나 그러면은 잠을 못 자고 진짜 고생했어요. 6시까지 못 자고. 그래서 화해락 이너지틱 생기 있는 하루를 위한 바디 에너지를 먹어보겠습니다. 너네도 이거 하나씩 먹어. 홍산맛 아닐까? 아! 젤리다! 곤약젤리같이 그런 젤리 느낌이에요 메롱메롱하는 느낌인데? 음. 음! 괜찮은데? 음! 이런걸 젤리로 만드신각을 하셨지? 탱글탱글하면서도 아주 살짝 달달하면서도 끝맛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남는데 막 쓰지는 않아 이거 먹고 내가 입 벌리면 냄새날까봐 지금 이거 향을 맡아보면 잘안 나네 인상권 보다도 향이 별로 안 진한 거 같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힘이 나는구만요 우리 댕댕이 분들이 좀 드시고 기운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따가 하나 더 먹어봐야지 그럼 이제 휴일 내서 다음 포장 작업을 들어가 볼까요? 예쁘게 예쁘게 포장을 짠 어때요 귀엽죠 짠아 수박 나 당겨 최고다 형뜨이 나... 그 와중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어. <웃음> 대단한데 멋있다 토리짱. <웃음> 아 백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웃음> <너무 싫어. 웃음> 최고다 요원짱. 선내 이제. 아 진짜. 아 진짜. 어... 나 남았는데 뭐. 이거 나처럼 그런데 진짜. 이렇게 경계로 올수 있다는 게. <웃음> 너무... 그니까. <웃음> <웃음> 손 잡고 그러면 그래서 조용히 성공하고 <웃음> 아 뻥이에요 아 감자 어. 어. 아, 너무 한숨한명 차이로 이름 너무 아쉽지 않아? 아, 다 좋아요 아다 좋아 평생 아 평생, 평생. <웃음> 너도 당신도 돈을 벌어야죠 아니에요. 아니 본인생각을 어. 해야지 아 제가 정했어. <웃음> 대학생들도 피곤하니까 파이를 먹어줘야지. <웃음> <웃음> 이거 되게 먹기 좋으니까 챙겨 먹기 좋으니까 꼭꼭 챙겨 먹고. 귀여 밤새 왔어요. 너무 슬레서. 어, 진짜요? 밤새 쓸때파이랑 먹으면 좋은데. <웃음> 이거 하나 먹고. 특별히 이거 원래 내 건데. 내 건데 특별히 하나만. 먹여. 네? 젤리거든요 안녕하세요 윤쟁이에요지은이 오늘 못오시고 출근하셔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제가 요거 같이 동생분들한테 하나 더 챙겨드릴테니까 꼭 같이 먹고 지체 제가 잘하시고 다음에는 꼭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 지은짱! <웃음> 이거 먹고 하루에 두개씩 10일치 먹을 수 있는거거든요 또 본인과 챙겨먹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 제품은 원래 화이락이라고 여성을 전용해서 만든 제품이야 그래서 너보다 <웃음> 여동생이나 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선물해주면 어. 참 좋겠어 그러니까 너가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 감사해요 이게 원래 그 여자분들 전용으로 <웃음> 이렇게 나와서 <웃음> <웃음> 아, 여동생도 있네 누나 두개 있어 아 누나 아 그래 고삼 그래. 네. 고삼 힘들지 우리 고삼이 하나 메겨줘야겠다 네. 이거 원래 잘안 주는 건데. 아, 아. 우리 고상이 화이팅. 온다. 응, 응응. 영이 이런 느낌이군요. 어. 쭉. 쭉. 뭐 먹고 싶어요? 고기. 고기. 고기? <웃음> 야 봐야 내 지각 갖고 와봐. 어, 우리 서랍 고기 사주게 <목소리> 저는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댕댕이분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